작년 10월 20일 오전 11시 43분 정도에 일본의 아소산이 분화하여 일본 기상청은 경보를 2단계 분화구 주변 규제에서 3단계로 격상했었습니다. 화쇄류는 분화구에서 1km 이상 지점에 도달했으며 분연이 분화구에서 3.5km 높이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분화가 발생한 곳은 나카다케 제1화구였으며 올해 2022년 1월 21일 오후 4시 일본 기상청의 발표를 보면 작년 10월 2 0일에 분할을 하였던 이 나카다케 제1 화구가 추가 분할을 하여 이 나카다케 제1 화구에서 1km 범위까지 큰 분석과 화소류가 탄도를 그려 비산할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주의하여 달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1월 14일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의 이 아소산의 활동사항을 보면 은 화산성 미동의 진폭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를 아소산의 화산성 미동의 진폭은 1월 19일 저녁 9시경부터 21일 오전 7시경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 낙하자케 서산복 관측점 이 남북동의 1분간 평균 진폭은 약 4마이크로미터로서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카타케 제1화구에서는 백색의 분연이 화구 가장자리 위5 0 0 m 까지 올랐습니다. 또이 화구에서는 야간에 고감도의 감시 카메라로 화염까지 관측이 되었습니다. 1월 18일과 20일 실시한 현지조사에서는 화산가스 이산화황의 하루 방출량은 1월 18일이 1600톤, 1월 20일이 2800톤입니다. 또한 GNSS 연속 관측에서는 깊은 부분에 있는 마그마 덩어리의 팽창이 관측되었습니다. 따라서 화구로부터 대략 1km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기상청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1월 28일에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므로 1월 28일 전까지는 아소산에 가실 때에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분화경보대상지역은 구마모토현, 아소시, 미나미 아소촌입니다. 아소산의 최근 1월달의 화산성 미동의 진폭 그래프를 보면 1월달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0일 아소산, 이 나카타케 제1화구가 분화를 할 당시에 이 나카타케 제1화구 가장자리부터의분연의 높이를 보면은 10월 들어서면서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이후로 아소산에서의 이 화산성 지진의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나카다케 제1화구의 하루 이산화황 방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1월 달에 아소산의 화산성 지진과 이산화 황의 급격한 증가 등의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아소산의 추가 분화 가능성이 예측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추가적인 규슈 아소산의 분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난주 1월 22일 토요일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인근 이그 앞바다인 슈가나다 해약의 규모 6.6 강진이 이 난카이트로프 거대지진과 추가적으로 구마모토 대지진과 오이타 현에서 시코쿠 에이메 현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이메 현의 이카타 원전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체 일본 최대의 활단층인 중앙 구조선 단층대를 건드려서 도쿄 수도 직화 지진과 후지산 대폭발로 도미노 폭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앙구조선 단층은 일본 관동지방을 시작으로 나가노, 나고야, 기이반도, 시코쿠, 큐슈까지 이어지며 거의 1500km 이상에 달하는 활단층입니다. 또한 중앙구조선은 관동지역의 사가미 트래프와 난카이 트래프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